좀보포야 올리 애기 애교, 애듀에는거야 올리 음주봐발달달딸에 잡으러줘 어구.. 어구.. 어가 모르면 왜 뭐. 계속 불꺼 주고 싶은데, 불 끄러 가면 또 나랑 따라오고 자아는 그냥 자, 는 거야.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, 일어나려고 했었구나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요리야 우리? 너가 갈 곳은 저기야 요리야 너가 갈 곳은 저기야 저기. 할수 있어 아무 생각 없지? 그렇지 그렇지 와, 야, 너, 내 말, 알아듣냐? 와, 오, 오, 와, 야, 으악, <웃음> 아, 어. 음, 음, 음. 음. <웃음> 음 <귀여워. 웃음> 어.